안녕하세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스팸 및 명의 도용 등 여러 이슈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29일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더 이상 채널의 구독자 수를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이제까지 채널 구독자를 숨겨 유튜브에 다른 채널 명의를 도용하는 악의적인 사례들이 종종 발생해 왔는데요 이들은 다른 영상들의 도용 계정으로 댓글을 남겨 이를 모르는 사용자들을 도용 채널 페이지로 유도하는 등 스팸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7월 29일부터 유튜브에 구독자 수를 숨길 수 있는 기능을 없앱니다 그리고 채널 이름에서 특수문자의 유형 또는 빈도를 제한합니다 일부 문자는 채널의 명의도용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채널 이름에 사용 가능한 문자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특수 문자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